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증시는 상승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장 후반 반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최근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밀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점도 상승세에 힘이 되었네요. 원유는 브랜트유가 리비아 생산 중단 소식으로 공급 불안 이슈가 제기되며 상승했습니다. 이제 휴일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공존 속에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으로 실화를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금주 발표하는 지난달 신규 고용은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준의 긴축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연준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용지표가 견고하면 공격적인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시장은 과연 연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들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6%, 매도 2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2%, 매도 76%로 역시 매도 우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0%, 매도 20%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는 있지만 분위가 기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금 11,200포인트와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5달러와 11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90달러에서 1,84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일 이후 시장이 다시 오늘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결과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시장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